이게 뭐 로블록스.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이 뒤에서 노래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푸나폼 실력자를 뽑을 겁니다. 오 미호 선수 잘하는데요. 오 리아 스테퍼, 막상마카 거의 점수가 비슷합니다. 리아 움직인 봐! 뭐야! 음... 어.. 구슬픈 그 노래?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마! 어 두부들.. 다... 어? 이긴 사람은 나랑 사귀는 거다! 어? 나를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소리 없는 여우들의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어.. 치열한데? 오 리아! 오! 쉽구만! 누가 이겼어? 내가, 내가 이겼어! 오케이 그러면 이긴 미호랑 나랑 한다 아! 내, 아니 피... 아니다! 아니다. 패, 패자끼리 한번 하자! 오케이! 그래. 미호야 이거 스피커 위에 올라가서 응원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나무나 이겨! 이겨면! 그래! 아픈데. 마이크 좀 키우고 가자! 어 yo, 이네맨 어어 나한테 질준비되지 <웃음> o 난 너무 잘해 o 내 실력을 보여주지 푸내 실력을 보여주지 너무 어렵네 어어 어. 어. 내 실력을 보여주지 미아야비하군미아야 여기서 이기면은 미호를 갖는거야? 여기 열심히 그럼, 해. 그럼 쫄겠네내실력을 어? <웃음> 보여주지 인 <웃음> 내가 얼마나 지 <웃음> <리아 뭐야>? <웃음> <예수. 웃음> 줄다자 남은 시간 30초 리아야 너는 나한테 안된다고 했잖아? 이겼다! 이겼다 리아야 죽다 루저 그래 내가 졌어. 미오는 니네 거야. 어? 그럼 어? 꼴찌야. 구독.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만 어. 들어와. 다미오와 잉여맨이 붙고 있어. 엠마스를 잡고 붙고 있어. 아, 이노좀 쉬운 노래 같은데? 착각하지 마. 쉬운 노래 아니야. 흥이 나는 건. 요. 어, 어려운데? 우, 담요, 잘해. 오, 어, 만만치 않은데? 미오야, 여기서 이긴 사람이 미아의 음. 남자가 되는 거야. 난 좋은데? 미아야넌내 거야. 뭔데리 하는 거야 내가 내는지 않고 왜 이러는 거야 호야리안은내거야 미안하지만 리아 내가 갖겠어 니가 첨를봐넌 극복 못해 너는 감, 네가 감나갈 수 있는 남자가 아니야 그만둬요 전 못할 것이에요 과연 여기를 깰수 있을까? 어? 과연? 아! 내가 지겠다 나머지 20초 화이팅! 절대 봐줄 생각 없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이 k I d o 파이팅! o 아! 아, n k I don't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의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이싸움에서진 사람이 깔끔하게 미호 가지는 걸로 하자 체크다 o 어 yo. <웃음> 벌써부터 살짝씩 글, 틀리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진짜 꼴찌는 누구인 것인가? 이 녀석 꽤나 리듬을 탈줄 알잖아? 틀리지 않아 다한 한 번도 틀릴수 없지 아 리아 많이 버거워 보이는걸 힘들거든요. 지금 좀 힘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좋다저 아! 녀석 너무 잘해. 할수 있어. 이하. 녀석 어떻게 이거 받아칠 거지? 아, 갑, 갑분하군 리아, 너왜 이렇게 못해? 리아, 너, 너 이제 여맨이 거야. 아니야, 포기하지 마. 포기할래? 자. 잘 있어 얘들아. 나 마치 미호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미호야, 들어와. 구독. 미호야, 이제 리아의 저 탐스러운 얼굴은 내 거야. 뷰. 어, 이거 우리 해본 노래 아니야? 아닌가? 뷰뷰 뷰. 아니군. <웃음> 니야, 방에 잘한다. 니야 때문에 하나 들렸어. 집중이 안 되는 아, 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내가 잘하는거 아, 나 여기를 탈출해야 될것 같아. 아니, 사랑의 힘이 엄청나군. 리아 어디갔어? 리아 돌아와! 아 아니, 리아가 없으니까 막 틀리기 시작했어.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리아가 눈앞에만 안보여도 불안하다? 응? 안돼. 사랑의 아이고. 힘이 대단하군. 이번엔 어디서 나올까요? 이번엔? 아 전네 또 아. <웃음> 네 연기럽니다. 좋아요. 누구야? 다음 상대 누구야? 누군데? 뭐야, 너야? 나 자! 이거 쉬운 거 아니니까? 이 노래 뭐더라? 이 노래 처음 노래 아닌가요? 디토리얼 와짱전해자 <웃음> <오>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수납오을 해봤는데 오오오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웃음> 제가 제일 잘해요 무슨 소리 하는거야 어쨌든, 오늘도 노래 배틀로 재밌게 로블록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죠.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도 내가 승리인 것 같군.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어,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뿅! 아요. <목소리도> 안녕.